하루가 지났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영양이 가득 찬 식사가 로봇들에 의해 3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가끔 클래식 종류의 음악이 들려왔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결국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고 말았다. 아주 큰 전자시계가 있어 시간을 보니 밤 11시 10분이었다. 6 0피의 유리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고 있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의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10분을 돌아다녔지만 나가는 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수술실과 유리방 60개밖에 없었다. 너무 답답한 내 심정을 누군가에 토로하고 싶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한 남자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 방의 손잡이를 잡으려는 찰나의 큰 경보음이 울렸다. 지금 즉시 방에 들어가시오.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살하겠습니다. 어제 만난 그 남자의 목소리 같았다. 무서운 나머지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이틀이 지나가고 있었고 침대에 계속 누워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침 9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뚜벅뚜벅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고 눈이 번쩍 띄었다. 방으로 두 명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 본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한 늙은 노인 한 분이었다. 곧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문을 열었다. 3일 정도 지났으니 이곳의 환경은 어느 정도 적응하셨을 테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김문식 박사님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기도 하지요. 옆에 있던 노인이 말했다. 안녕하시오. 김문식 박사라고 합니다. 호철군, 지금 기억상실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철군이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사는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나가라는 눈짓을 했고 남자는 고개를 조금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 먼저 이곳에 대해 천천히 설명을 드리죠. 이곳은 IM 투자증권의 지하 거래소입니다. 트레이너들은 전부 목표의식에 뚜렷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듣고 싶은 건왜 제가 여기에 있고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현재는 2020년 2월 16일입니다. 당신은 2007년 12월 16일에 절벽에서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당신을 발견했을 당시 의식이 조금 미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고 제가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릴 방도가 없었고 그몸 상태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호철군은 혼잣말로 이 상태로 죽을 수는 없다고 주식으로 세상에 복수하고 싶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슬퍼서 호철군을 냉동시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저보고 그걸 믿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7년 뒤그 사연을 들은 IM 계열사의 회장이신 하찬이란 당신을 어떻게든 살려내라고 이 프로젝트에 100억을 넘게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당신이 깨어나게 되면 1년간 IM 투자증권에서 일을 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건에 동의하게 되고 의사로서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김문식 박사의 말은 앞뒤가 일치했으나 믿기에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냉동인가를 살려낸 것과 지금은 2020년이라는 사실은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의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억이 빨리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서 속의 남자의 나이는 35에서 40살 정도로 보이던데 왜 저의 육체는 20대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을 하면서 호철군의 육체는 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사람이 늙는 것도 하나의 병이라는 학설이 있었습니다. 어젯원인 밝혀낼 수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놀랐습니다. 아직 좀더 연구를 해보고 논문을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은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호철군이라면 할수 있습니다. 김무식 박사의 눈에서 불쌍한 나를 진심으로 동정한다는 걸 느꼈다. 박사님,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IM투자증권의 지하거래소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는 곳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60명의 트레이너들은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력과 기관 투자자들의 당에서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 조건으로 여기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엄격한 규율이 있는 유리로 된 방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들도 꿈이 있기 때문이다. 하찬이라는 회장님은 어떤 분이고 IM투자증권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은 자수성가로 성공하신 분이고 사회에서도 엄청난 존경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를 잘하는 소액투자자였습니다. 100억 정도의 돈으로 작은 식품회사를 하나 인수의 회사 이름을 IM으로 바꿉니다. 3년 뒤에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시가총액 천억을 가진 회사로 발돋움합니다. 회장님은 IM 회사로 다른 기업의 주식을 계속 매입하셨고, 투자를 잘하는 회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5년 뒤 회장님은 IM이라는 회사를 시가총액 5천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유상증자로 총알을 마련하신 뒤, 작은 증권회사를 인수해서 IM 투자증권으로 만들었습니다. M&A, 머저즈앤에퀴지션즈의 대가였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고, 박사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후 IM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은 4천억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조나 되는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지금의 IM계열사는 IM, IM투자증권, IM은행, IM보험, IM바이오, IM로봇 이렇게 7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회장님의 탁월한 적재적 M&A의 실력과 IM펀드가 있었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M펀드는 무엇입니까? 연평균 수익률 45%의 펀드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와 외국의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60명의 활약이 큽니다. 그들은 세력들과 기관들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주식판에서 부를 계속 축적하는 기관, 외국인 세력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성공을 해왔습니다. 김문식 박사의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당신도 주식으로 실패해서 자살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없어서 그 아픔을 뼈속까지 느낄 수는 없지만 호철군이라면 충분히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호철군, 1년만 여기서 우리들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박사의 말에 동조하고 말았다. 이때 나는 IM 투자증권을 정의로운 회사하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